자, 여러분, 가게요 가게. 오픈했습니다줄 서세요, 줄. 줄 서세요. 줄을 서세요. 자, 나눠주세요. 아니, 당신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요. 애들 나눠주시라고요. 자, 어, 꽁, 꽁지부터 주고 싶어요? 꽁지 이리 오세요. 꽁지 얍. 아니, 네가약 올리시는 거예요, 저기요? 약올리지 말고, 자. 강아지, 강아지 여러분! 줄을 사세요, 줄. 줄. 한 명씩. 자. 이걸 드리면 돼. 이걸, 이걸, 이걸 줄 거예요, 이제. 네. 아니요, 그쪽이, 이쪽이 말고요. 자, 아, 자. 일단, 과자에 독이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한입 먹어보고, 자. 이리 서세요! 드릴게요! 저기요! 아니요! 아니요! 저기요. 이제 겁네드리면 됩니다! 자. 이걸 누길 거예요? 그걸 줄 거예요? 그거 줄 거예요? 그거 <목소리> 아니요 그쪽이 많이 <목소리> 다 왔잖아요 이걸 주면 됩니다 자 먹어 해 먹어 먹어 얼지 양보 우리 아니 이 양보해줘야지 먹어 노 노으셔야죠 노으세요 노으세요 노으세요 노으세요 여기. <웃음> 아니. <웃음> 아니라고요. <웃음> 다른 쪽에 있는 건 이제 노랑이 주세요, 노랑이. 노랑. 누랑. 버리셨어요? 저큰 강아지도 줘야겠죠? 사투! 뱃살이 먹었잖아. 뱃살, 안 돼. 사투를 이제주세요 아니. 뺐으면 <웃음> 사투가, <탄두가>. 그 다음부터. <웃음> 잘했어요. 다 팔렸습니다, 이제. 다 팔렸어요. 잘했어요! 다 자, 이제 한 번씩 만지게 해주세요. 당신들의 머리를 허락해주세요. 당신들에게. <웃음> <웃음> 과자만 뺏기고 얻은 게 없어? <웃음> 야, 너희들 정말 개 이기적이다. 과자는 다 먹고. <웃음> 한 번도 못 만지게 하고 봐봐 얼마나 화났으면 머리카 락까지 섞겠어 어떠세요 심정이 심정이 어떠세요 눈 뜨고 과자 베인 심정이 어떠세요 얼마나 하니 안녕이요 안녕 아지 아,